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쉬운 트릭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네스라고 합니다 본네스는 알리나 샤빅 같은 기술을 연습하다가 정말 짜증날 때 어려울 때 본네스를 연습하시면 보드를 좀더 재밌게 탈수 있는데요 본네스는 물론 이제 쿼터파이프나 아니면 뱅크나 이런 데서 써먹으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맨땅에서 할 때는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초보자 분들께서 알리나 샤빗을 연습할 때 자기가 하루에 뭐 수십 번을 해도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200번씩 세 달을 연습하니까 알리가 요만큼 떴어요. 누구나 그런건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꼭할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건 저도 겪었던 거고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본네스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면서 알리를 같이 연습해 보세요 본네스는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바로 성공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 그대로 보고 따라 하면 그게 본네스입니다 첫번째 보드 위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발 자세를 잡습니다 발 자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잡는데요 저를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자세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 자세는 앞발은 저는 살짝 빼고 뒷발은 테일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앉아서 보드를 잡습니다 보드를 잡을 때는 굽히는 어, 왼손 레귤러는 오른손 자, 저는 굽히니까 왼손으로 잡을게요 앉아서 잡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잡으면 안되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러고 발을 뺍니다 발을 뺄때 이렇게 빼면 보드가 테일이 바로 눌러지죠 여기서 보드를 이 손으로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릴 때 보드가 들어올려지기 위해서 이 발을 함께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고 여기에서 보드 위에 올라타면 보네스 성공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끝입니다. 이걸 연결동작으로 하면 그게 본네스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결동작으로 이렇게 초보자분들께서 본네스를 연습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겪었던 거고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뭐냐면 보드 위에 올라타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겁을 없애는 거고요 겁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겁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타고 이렇게 해서 들때들때 들때 조금만 듭니다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들면 타기 어려워요 조금만 들고 여기에서 올라타는 연습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이것도 어렵다 무섭다 그리고 이게 이것도 게이 무섭다 또는 못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 발로 버티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이 발로 버티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타기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은 보드를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리는 걸 해보는 거죠 감을 잡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타고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을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폼이 안 나요 아시겠죠 폼나게 하려면 점프해서 타야 됩니다 올라 타는게 더 중요하니까 올라 타는 걸 되면은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해서 어 점프해서 올라 타면 됩니다 그러면 본네스를 통해서 응용을 할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영상 보시고 궁금한 기술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